안녕하세요. 원샷맨입니다. 오늘은 칠성사이다가 신제품으로 출시한 청귤맛과 복숭아맛을 섞어서 마셔볼건데요. 원샷해 보겠습니다. 첫! 칠성사이다에 과일맛이 섞여서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맛이었어요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